이 다섯 개를 키운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얘만 그런 게 아니고 그 다음 아방그 다음 아방도 다섯 개를 균등하게 키웠고요 색당킹도 어쨌든 고요 색당킹, 예. 그거 외치셨어요? 예. 아, 거기, 때깔도 나 많이 나고, 당도도 올라오고, 좋다 하더라고요. 저희 장목반이 200여 농가 되는데, 지금 30%, 한 60가구 정도가 지금 아쿠도 루인스를 쓰고 있습니다. 아, 그 예. 구체적인 그, 그, 농가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어, 99%가 좋습니다. 네, 저는 경남 김해의 한 토마토 농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칠산시설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장입니다. 자, 이농장 올해부터 시설 재배를 하면서 시범포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시범포를 운영하면서 어떤 영양제를 썼는데 절간이 균일하고 과가 일정하게 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과연 어떻게 하면 이렇게 과가 일정하게 나오고 절간이 일정하게 되는지그 비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기가 수을 탑니까? 아, 따기가 쉽다고 이렇게 하면? 예, 그래도 이래 늘리면 통풍전도 잘 되고. 예. 아,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심으시는 거예요? 지그재그로? 예. 딸때 어디서 따세요? 여서 탑니다. 아, 거기서 따시는데? <웃음> 예. 여서 열에 <열었다, 웃음> 따면 수을 예, 탑니까? 탑니까? <웃음> 그럼 밖에서 따면 여따이 되고, 여따 탑. 손이 안 잘려가잖아. 아, 지금 토마토 정식 언제 하셨어요? 이거는? 이거 예, 2월 20일 날 했습니다. 2월 20일? 예. 3개월 됐네요 예 근데 올게는 냉혈에 입어 가지고 한 단위 다 냉해가 걸렸어요 아, 예 초보 가지고 올게는 5월달에 그래도 냉해 입은 거를 어떻게 회복을 시켜야 될거 아니에요 그게 꽃에서 냉혈에 입을 뿐 하긴에 그 물가가 생기니까 회복이 안됩니다 이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전부터 맞습니다 한 폭에 두 손을 뺐거든요 네두 손을 빼도 이래 같이 차고 나가는 기라 요한 손짜리 메고로 이게 뿌리가 강하니까, 네. 그 영양제가 좋다는 결론이죠왜순이란게뭐야 하나? 하나. 네. 영어는 하다 보니 두개 올렸어. 두 개도 많이 올렸어. 네. 두 개도 올렸는데, 한 개나 두 개나 똑같아요. 까이리두 아... 개짜리도 괜찮고, 두 예. 개가 예. 하나짜리랑 차이가 없다? 차이가 없다, 이게. 그만큼 지금 뿌리 상태가 좋은 거다? 예. 몇 타방 쯤 하시는 거예요 이거 이제? 어 하방대 이거 칠하방대 이거 맞죠?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어, 자기 마음대로. 또마도 봐보까2 단은 작년 대하면 큰데, 이제 오 단이 커줄랑가 안 커줄랑가, 이제 거기 이게 어문이고. 완숙 토마토 같은 경우는 과를 균등하게 키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대추 방울은 놔두면요다 균일하게 크게 돼 있어요. 근데 완숙 토마토는 수정이 먼저 된논 같은 경우는 과가 너무 커지고 늦게 수정된 애들은 과가 되게 작아지거든요. 이렇게 과가 딱 다섯 개가 맺혔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 근데 이게 동시 착화가 이루어져야 딱 이렇게 다섯 개가 맺힙니다. 보통 착화가 하나가 먼저 일어나면은 얘가 너무 커지고, 그 다음 착화된 것들은 과가 너무 작아져요. 대부분 그런 걸 대동사에게 봐요. 이 다섯 개를 키운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얘만 그런 게 아니고, 그 다음 아방. 그 다음 아방도 다섯 개를 균등하게 키웠고요. 이거는 꽃이 동시에 폈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결국 저희 제품을 쓰므로서 이 뿌리가 좋아지다 보니까 인산질 잘 빨아먹어가지고 꽃이 동시에 피고 동시에 수정 일어나서 똑같이 배치하는 거. 그럼 여기는 토마토를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관리야. 네, 뭐농자재나 이런 거물 쓰세요? 어, 이거는 뭐 올겨는 터피네 관리했고 아쿠다고 레우레인스하고 한몇번 관조했습니다. 그거 언제 관조하셨어요? 자, 정식 전에 침지는 침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정식 한 일주일 있다가 루엔서 한번 간주하고. 그렇게 예. 했더니 토마토가 어떻게 바뀌나요? 그러니까 토마토가 수정이좀잘 되는 것 같아, 보니까. 수정이잘된다고 예. 그러니까 네. 일정이 지면 토마토가 많이 열리는 거지. 그음에 이제 간조는루엔서 간주는 탁근하고 한 일주일 후에 한번 해그 사용하신 지는 올해 처음이에요? 아니면 언제? 아, 올해 처음. 올해 처음 쓰셨어요? 예. 색당킹도 치더라구요 색당킹? 예. 그거 왜 치셨어요? 예? 아 거기 때깔도 나 많이 나고 당도도 올라오고 좋다더라구요 지금 방금 딴 토마토 예 이게 지금 색도 좋고 향도 좋고 하다는데 맛을 한번 봐야 되겠어요 예 음. 맛있어요 맛있어 토마토 향이 많이 나고 예단단해 단단하고 다껌새껌 하네. 어 그렇습니까. 아무 안, 안 드셔 보셨어요? 짜라 아, 먹습니다. <웃음> 왜안 드세요 이거를? 예? 아 더마도 맨날 쳐다보고 있는데그 물. <웃음> 맨날 농사만 지다 보니까. 네. 예, 뭐 쳐다보기도 싫데 <웃음> <웃음> 쳐다보기도 싫어. <웃음> 지금 아쿠도 로에스를 왜 사용하시는지. 아 요거를 처음에 유튜버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요게 작년 초. 작년 2월 달에 알게 돼가지고, 제가 1년을 다 기다렸습니다. 올 2월 초에, 어떻게, 지금, 옆에 계신 그 차장님하고 연락이 돼가지고, 어렵게, 어렵게 해가지고, 이제 조인이 돼가지고, 시범포로 해가지고, 지금, 몇농가를 선정을 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생각했던 몇배 이상, 그 효과를 지금 봤습니다. 어떤 효과를 보세요? 어떤 효과가냐면, 지금 요 농가에 와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금 6단, 7단에 올라가도 이 절간 자체가 밑에가 똑같습니다. 그 원인은, 어 지금 처방을 한 게, 어 루엔사하고 아쿠도하고 처음에, 어, 탁관을 하고 나서, 어, 저 관주를 집어넣고, 어, 그 뒤부터는, 잎 자체가 크지도 않으면서 절간 자체도 짧고 어 일반적으로 지금 저도 한 20년 토마토 농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올라갈수록 절간이 길어야 되는데 1단이나 2단이나 3단이나 지금 6단 7단까지 똑 같습니다. 처음 보신 거예요? 처음 봤죠. 아... 예. 그렇게 되면은 토마토의 어떤 종류인가요? 어 일단 과가 일정하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과가 일정하고 과가 무르지가 않습니다 지금 음. 계절상 물러야 되는데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럼 저장성이 오래가겠죠 수학년도 더 많아지나요? 어, 지금 상황을 봐서는 한두배두 아, 배나 많아? 예예예 예, 예. 아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그 장목반이 좋아지겠네요 지금 저희 장목반이 200여 농가 되는데 지금 30% 브라우. 한 60가구 정도가 지금 아쿠도 루니스를 쓰고 있습니다 현적인 예. 그 농가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어, 99%가 좋습니다 아, 좋아하고 있습니다 예, 예 완주, 울산, 로컬 성지입니다 그 다음이 김해입니다 김해인데 어, 로컬에 들어가면 신선하고 어, 그보다 제일 중요한 게 저장성입니다 오래 가야 됩니다 오래 가는데 지금 유통센터에서 지금 칠산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왜겠습니까? 유통센터에서 품질이 저하되고 하면 빼려야겠죠. 이 농가의 뿌리 확보 비결은 식물 프로바이오틱스인 아쿠도와 프리바이오틱스인 루엔스와 소맨드를 적절하게 시기에 따라서 넣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작은 이 100ml 짜리 아쿠도 병이 도대체 어떻게 이 뿌리 확보의 열쇠가 되느냐? 아주 쉽습니다, 원리는. 그 원리는 이 작은 병 안에 천억마리의 미생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사용하시는 큰막 그 유용 미생물들 있죠? 큰병그 말통보다 훨씬 많은 양이 들어가 있고 그 미생물들이 딴데 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뿌리 근권에서 살면서 뿌리를 보호해 주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건 뿌리가 더잘 나도록 또 유도 또한 해줍니다 근데 뿌리만 나면 뭐예요? 먹을 게 없으면 사람 식고다 키워놓고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 애들과 똑같죠 근데 아쿠도의 미생물들은 이 토양 안에 있는 불용화된 인산들을 먹기 좋게 끊어줘서 새 뿌리를 보호해주고 나게 하면서 동시에 뿌리한테 밥상을 차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아쿠도만 쓰면 되지 않냐? 여러분들 생각하시죠? 그게 아닙니다. 루엔, 식물 프리바이오틱스인 루엔스와 소맨드는 각각의 특성한 역할들을 함으로써 어, 그 중에서 특별히 루엔스는 인산을 풍부하게 멈, 머금고 있기 때문에 정형과를 달수 있기까지 안정적으로 세력을 끌고 갈수 있고요. 또 소맨드 같은 경우는 이짠땅 안에서 특별히 초기에 뿌리를 잘, 내, 잘 내리도록 도와줍니다 그러한 식물 프리바이오틱스인 루엔스와 소맨드까지 지원 사격해 줌으로써 이 농가는 뿌리 확보에 성공을 하셨습니다